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어, 오늘까지 좀 대구에 또 출장 강의를 갔다 와서 한동안 유튜브를 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제 보안솔루션 운영파트 취업을 준비를 할때 참고하면 좋은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보안솔루션 운영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대기업이나 근육권 쪽에서 뭐 신입을 뽑는 경우도 들 있겠지만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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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참고를 했던 그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기업, 그 다음에 이제 금융권에서 이제 보안솔루션을 많이 맡았어요.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한 솔루션 혼자 한 12개 정도? 예, 그렇게 기술 파트를 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입사고 그 침입 그 대응 쪽 시스템 플러스, 그 다음에 개인 쪽 엔드포인트 쪽에서 설치되는 그런 보안솔루션들을 여러 가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또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냐면은 이제 세미나예요. 그래서 개인 정보 특히 어 이런 보안,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는 개인 정보나 중요한 정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니까 이런 개인 정보와 관련된 어 그런 세미나를 가다 보면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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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세미나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선물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예, 많이 갑니다. 어, 선물을 받고 그냥 어, 부스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어 저게 뭐야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그 상용 솔루션을 보는 기회들이 뭐 거의 거의 없어요. 교육을 할 때는 보통 상용 솔루션을 가지고 하기보다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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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거 있으면은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물어보면은 또 친절하게 또 이제 선별로서 많이 답해주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어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이 상용솔루션에 나온 것들 같은 경우에도 일부는 또 오픈소스에 있는 기능들을 좀 이렇게 활용을 하곤 합니다 어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교육에 활용하는 그런 솔루션 형태들들 이렇게 개발을 할 때도 오픈 소스들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오픈 소스를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솔루션들을 보고 그다음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뭐자료와 틀도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설명서죠. 설명 자료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꼭그 세미나 부스에 있던 분들이 또 이제 발표도 해요. 일부는 이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 발표 자료들을 보면서 아 이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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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확인을 해 보시고 비교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제일 자주 보는 이제 그 책인데 기업 정보 보안 가이드라고 해 주고 매번마다 시리즈로 나옵니다. 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바로 이제 요 책이 최근에 나왔던 2019년도에 나온 책이고요. 어 보안의 시작 뭐 제로 트러스트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어, 매번마다 나옵니다. 14번째 지금 현재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아래쪽에 목차들을 보면은 이제 클라우드 보안 아니면 인공지능 활용한 보안 기술 즉 고도화된 APT t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세미나에서 볼 만한 어 그런 제주 그런 주제이죠. 그런 주제와 관련된 것들이고 요것들을 어떻게 이제 뭐 이렇게 보안을 하는가 이런 탐지 기술에 대한 솔루션들을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에 그날 이슈 됐던 것들 뭐 이렇게 많이 바뀌잖아 요 이런 법들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기재되고 잘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솔루션들에 대한 대표님이나 아니면 그 기술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가적인 또 설명을 한 그런 페이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많이 보라고 합니다 어, 이유는 바로 여기에는 다양한 그러한 그 용어들이 있거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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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점검 리스트, 우리가 BMT 체크리스트라고 얘야기 하는데, 각각의 그 솔루션들에도 비교 분석을 할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안에서 이제 기능들을 많이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안서 쓸것 같은 게, 지금 현재 이제 뭐 제안서 쓸 때도 그런 용어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 책들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취업 준비생이라면은 서이 책은 매년마다 구입을 해서 한번 좀좀 보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어 생각보다 내용이 어 알차요. 예, 굉장히 읽기가 뭐한두세달 정도 거쳐서 읽어야 할 정도로 양도 많이 있습니다. 있습 그리고 이제 각 인프라별로 이제 무료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료 도구들인데. 뭐 이제 소스 코드가 뭐 공개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간단하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요. 그다음에 아니면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들. 어 근데 거의 다 소프트웨어죠. 예, 소프트웨어 할수 있는 부분들인데 요거를 이제 어떤 방화벽, pfsense 같은 경우는 이제 방화벽이고 예, 스노트나시큐 o 티 오니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침입 차 침입 탐지 시스템, 침차단 입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예, 고로 도구들이고요. 그다음에 웹솔 그웹 차단이죠 웹방화벽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드 시큐리티 관련된 어 그런 솔루션들이고요 ELK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 로그 시스템에 할수 있는 그런 오픈소스 도구입니다 그래서 각각 인프라별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원물은 솔루션들이 있고 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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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속 실습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세개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보안솔루션 운영 파트로 나중에 침해 뭐 대응 쪽이나 보안관제 혹은 나중에 이제 대기업 쪽에서 신입 쪽으로 뽑을 때, 이제 신입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 같은 경우는 먼저 IT 쪽으로 뽑고 이제 남은, 어, TO가 남은 쪽으로 이제 하는데, 그나마 유리할 수 있겠죠. IT 보안 쪽으로 좀더더 공부를 하셨다면요.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때, 뭐 이렇게 세개 정도를 저는 참고하라고 그렇게 소개를 드립니다.